안녕하세요 스티븐 부동산TV의 스티븐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간만에 홈헌터스를 찍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여기가 어디냐면 야, 지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서리 플리우드 예, 지금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서리 한 지역이잖아요 그 지역 중에서도 타운하우스 대단지입니다 Wood and Water 뭐 한문을 따지면 목수겠네 목수 <웃음> 아니 목과수구 목과수 Wood and Water 그 이유가 이 인근에 세코야 리치 파크하고 가요리 크리크가 있고요 어, 이것도 있네 저 요즘에 제가 7번 아이론을 많이 배우고 있는데 이글 퀘스트 골프코스트 인근에 있는 정말 자연친화적이고 골프 좋아하신 분들한테 딱인 그런 단지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유닛 넘버는 140호인데 이 집은 지금 입주하신 지몇 개월밖에 안 됐어요 어, 정말 새 타운하우스이고 이 단지 자체가 대단지입니다 수백 채를 들어서 있는 그런 대단지인데 개발사도 Anthem Properties 교민분들에게 친숙한 그런 개발사일 것 같아요 노스로드, 코키틀란 버나비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는 대단지 개발사 중에 하나이잖아요 Anthem p r o p e r t i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2510 New, New Home Warranty라는 거 이렇게 큰 개발사일수록 진짜 중요한 게 어떤 워런티를 진짜 지키면서 그잘 보수해 주느냐 그게 어, 개발사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작은 개발사는 진짜 한 단지 지어 놓고 와막 막말로 튀어 버리는 그런 개발사가 아니라는 거죠. 엔썸은 굉장히 큰 개발사라서 자기가 지킬 명성이 있죠. 레퓨테이션이. 그래서 뭔가 하자가 있다 하면은 보수해 주는 그런 개발사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25 팬만 아시지만 실제로는 12510입니다. 왜냐면 첫 1년간은 가전 제품도 보수의 하나의 아이템이긴 하거든요 가전 제품 배관 전기 첫 1년 동안은 다 사실은 하자가 발생되면 이런 큰 개발사가 고쳐줘야 된다는 거자 그러면 한번 가서 보실까요? 노! 좋아요!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유닛 넘버는 140호입니다. 이 집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몇 개월 전에 실제 입주하셔서 살고 있는 아주 깨끗한 집인데요. 2 베드룸 플러스 10 플러스 3풀 베스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아주 드물죠? 보통 2.5 베스가 취수 하실 텐데요. 여기는 3풀 베스라서 세 명이 동시에 쓸수 있는 와 아들 씻고 있고 엄마들 씻고 아빠씻쓸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 있다는 거 되게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1200스크래치트 정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위치가 골프장도 가깝고 공원도 가깝고 다운사이저? 뭐엠티네스터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제 자제 분들이 다 출가하셔서 두 분만 계시는 어르신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신혼 신혼살림을 시작한다는 그런 젊은 부부라든가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실제로 골프 골프장 보이시죠? 바로 저게 골프장입니다 제 골프를 잘안 쳐가지고 몇번 홀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막똑딱이랑고 똑딱이 <웃음> 어쨌든 바로 모두 줄미하고 이 140호를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2베드룸 플러스 10 이게 10인데요 10에도 이렇게 창문이 있고요 충분히 데스크랑 뭐 이렇게 옷장 둘수 있는 공간이 있고 심지어 뭐 도어 프레임을 갖다 놓으라는 식으로 그런 의미인지 이렇게 또딱 공간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실은 게스트가 급하게 좀 주무셔야 되겠다 하면 진짜 주물 무수 있는 공간이 될수 있어요 왜냐면 아까도 제가 강조해드렸지만 이 바로 뒤가 풀! 씻을 수 있는 풀배스룸이 있다는 거 그게 되게 특이하죠 근데 공간도 늘 누울 수 있는 건 같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저는 실제로 막 가서 눕습니다뭐못 가니까 <웃음> <웃음> <웃음> 제가 실제로 누우면은 이렇게 으야으야아 <웃음> <웃음> 이거 충분한 공간이 될것 같아서 싱글베드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괜찮습니다 네아유 제가 좀 운동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그 다음에 여기는 코트 클라짓으로 손님도 오면 신발장이나 뭐옷 같은 거 넣을 수 있고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 예. 여기까지 보통 있을 수 있거든 요 이거 아예 없는 구조도 있고요 뭐 2층에 올라가야 그다음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는 1층에 화장실인데 여기 피디님 보시면 풀로 예. 샤워가 있다는 게 있죠. 그죠? 아, 이게 좀 제가 마음에 듭니다 예. 그리고 바로 여긴 가라지 그죠? 굴림그런고 차를 이렇게 대고 안에 한대 바깥에 한대총두 대를 될수 있는 게좀 이따 위에 올라가시면 보시겠지만 저렇게 앞에 단지가 바로 붙어 있지 않아서 또 어느 정도 프라이비스가 있는 게좀 장점인 것 같아요 한번 그럼 바로 올라가 볼까요? 여기도 올라오면서 수납 공간이 또 있고요 이렇게 네 아까 말씀드렸이 모던하게 그래서 신혼 부부에게도 딱인 어린 아이도 방으로 쓸수 있는 정도의 사이즈도 있긴 있어서 이렇게 리빙 공간으로 이 마루 그죠 되게 밝은 마루 돈이고요.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발코니가 이게 남향인데요. 자연 채광이 좀 좋은데 바로 앞에 요즘 콘도나 타운하우스는 워낙 그죠 용적률 높이기 위해서 막 서로 붙어 있잖아요. 막 다닥다닥. 근데 여기는 그나마 여기 보시다시피 예, 좀 터져 있는 그런 향을 쳐다봐서 남양이라서 제가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코니 분명히 보시면은 충분히 사이즈도 넉넉하죠 그래서 엔터테인 할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가 나오고 바로 앞에 또 비지터 파킹들이 많아요 손님들도 주차를 하고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부엌! 부엌도 아, 이게 좀 호불호가 갈릴 수, 갈릴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엌이 중간에 있는 것보다 한쪽으로 코너에 몰아져 있는 것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안정감이 있다고 하고 느끼시는 것 같아서, 여기가 좀 그렇게 돼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너무 좀 그나마 다행인 게, 바로 앞에 어떤 단지가 바로 보지 않고, 이렇게 좀 터져 있다는 거. 그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엌이 이렇게 코너에, 이렇게 위치에 자리에 있고요. 그리고 아주 슬릭하게, 콜스 카운터 탑하고, 요즘에, 그죠? 대세 있는 게, 블랙으로 쫙. 다, 어플라인스가 삼성 어플라인스고, 이게 지금 입주하신 지몇 개월밖에 안 돼서, 이게 그대로 다 가준 제품이 내년까지 워런티가 있다는 거. 한때는 이제 더블 싱크가 인기였잖아요. 근데 저희 한국 분들한테는 이런 싱글 싱크대큰 거. 그다음에 솥 같은 거 집어넣을 수 있고 씻을 때. 그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들 이렇게 돼 있고요. 바로 2층. 2층에 투 베드룸, 투풀베스가 있는데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자, 안방, 작은 방. 그리고 여기가 또 삼성 이 우덴 워터 단지에 개발사 앤썸이 정말 삼성 프로덕트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기 보시면 드럼 세탁기 삼성 위아래 놓여져 있는 스타일인데요 일반적으로 이 세탁기가 이 침실 위치에 있는 구조를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런 빨래 물맨뭐 지하에 있으면 갖고 오기가 좀 힘들잖아요 이건 좀 편한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씻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욕조 욕조 같은 경우는 아이들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들 씻기기에. 다 집어넣고, 통으로. <웃음> 여기서 이제 오리 띄우고, 그죠? 또는 뭐 반죽욕 하기엔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방 화장실에 샤워가 하나 더 있다는 거. 우선 한번 작은 방부터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작은 방. 여기도 남양이라서 자연채광이 좋고요. 더블베드하고 클로짓이 두개 있다는 거. 이렇게 되 아, 그리고. 제가 이거 되게 중요하게 강조해야 될 부분이 몇 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거의 새거, 뭐이삼 그렇죠? 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진짜 새집 같은 그런 뭐 분위기고 그렇죠. 근데 실제로 거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GST를 안 내십니다, 여러분. 예, GST가 아시다시피 5%인데 GST를 이건 벌써 이미 내시고 실제 거주하시기 때문에 추가의 GST가 필요 없다는 게 굉장히 또 메리트 있다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좀있다 공개하겠지만 가격이. 아하, 제가 나중에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안방 보겠습니다. 안방 게 문이 있고요. 문 여시면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스탠, 스탠드업 샤워, 레인 샤워 스타일이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네, 자연채가 엄청나죠. 네. 그래서 여기서 누우시면은 이 각도가 좋죠. 골프장... 파킹장 비교하는 <웃음> 그래도 터져있는 어떤 다른 유닛이 바로 앞에서 보는 게 아니라 누워있을 때 시원한 감이 아마 느끼실 거예요 클라젯이 두 개고요 네, 아주 깨끗하고 다운사이징 하시는 분큰 하우스에서 줄이는 어르신분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이거나 또 렌탈도 100% 가능하니까 투자자이시거나 아니면 실제로 실거주면서 신원 이거나 아이가 어린 그런 분들한테는 딱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가격을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가격 공개하겠습니다 가격은 8 4만5 0 0 0입니다 that's it! 맞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입주하신지 겨우 몇 개월밖에 안 돼서 정말 들어오시면 아마 느끼시겠지만 거의 새집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GST가 벌써 이미 포함이라는 거 그래서 거의 뭐한 80만 불 플러스 GST라고 이뭐 계산해도 될 만큼 깨끗하고 새고잉 가격도 저렴하지만 관리비도 저렴합니다 관리비가 276불밖에 안 돼요 That's it! 그래서 이런 좋은 딜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you should pick up that phone and give us a call. 그러면 제가 통심성의 껏 보여드리겠습니다. Alright, as always, we love you. I know you love me too. <웃음> Click that like button and subscribe. Thank you all for watching. We'll see you next time. Bye bye!